봅시다. 야, 우리 집까지가 꽤 먼해? 야 기사를 너무 멀리 갔다. 우리 집다 왔다. 아, 뭐야. 니네 집이 많이 초라하고, 판자촌이 돼있을 거다. 지붕이 다 없어서. <웃음> <웃음> 어우, 지붕이 증발했어. 와, 텅 비어있네, 진짜. 지붕이. 원래, 이렇게 마무리 지었던 게 아닌 만큼. 와, 안도, 안도 엄청 비었다. 음. <웃음> 없으셨다 이미 집에 그 날강도 들어서 지붕까지 뜯어간 거 셉니다 <웃음> 오늘 미친놈이 다 뜯어갔나 <웃음> <웃음> 우리 집 테이블 빼고 나 훔쳐갔다 침대랑 <웃음> 고양이는 다행이 있어 다행이다 고양이 나 훔쳐갔다 고양이 훔쳐가면 양심 없는 거지 지금. 아니 고양이 훔치면 <웃음> 할힌다 마구 할히기 당한다 야 가라 고양이 마구 할히기 안녕? 너왜 거긴 기하기 잠깐, 뭐 야! 잠깐만 큰일 나다 포켓몬 마렵다 <웃음> 큰일 났다 어? 그럼 포켓몬 모드로 하는 거다 으악. 어, 그럼... 아이, 포켓몬 모드로 하는 거좀 너무 난 안녕? 이제 은비라 부를 수 없는 녀석 <웃음> 레쿠자 개명할 때가 왔다 개명은 못하고 그냥 레쿠자라고 부 불러야 된다 이제부터 개명 안해줄라고 어, 정 들었대. 야, 그거, <웃음> 내, 중3 때 묻힌 건데, 4년 전에 묻힌 건데, 어떻게. <웃음> 야, 그렇긴 하네. 아, 마우스 너무 부드럽다. <웃음> 생각해보니까, 정품으로 산 1, 2, 3, 4, 5세대는 다내구자 있었다. 데리고 다녔다. 야. 너, 너, 너 아, 왜안 되나 했더니. 야, 그거 하지 마. <웃음> 안팔린다고야 우리집 우리 우리집 안팔린다고 우리집에 파... 어, <웃음> 우리 자꾸 어? 누가 종양붙여서 이사해야 도망가 뭐야 저기 누구머인저구덕꾸이 <웃음> 스킨 기억 안나나근데혼바디 오오다 이 녀석 이개 이 그지같은 짱구같은 기억 안난다 아니 야 고양이가 자꾸 여기 앉아서 안올라오는데 어떡하냐 포켓몬 말해우니까 포켓몬 꼭 켜야겠다 야안 된다 집에서 켜면할게 없어 난 집에서 켜면 포켓스탑이라고 돌릴 수 있다 으악 야. 나는 체육관 먹으려면 삽 돌리거나 체육관 먹으려면 0고 나가야 된다 으아 근데 요새 시국이 시국이라 많이 나갈 수가 없다 응. 나가면 잘못 나가면 죽는다 아빠가 아침에 응. 잠시 거꾸로으로 말을 하는데 근데 네, 나도 이제 간간히 심부름 자주 하고 응. 하루에 한 6천보 7천보 지금 꾸준히 채우고 있어 그래도 꾸준히 채우고 있네 집에 러닝머신 따로 없어가지고 나도 없다 뭐 어떻게 대신 사전건이 있다 야 부럽다 <웃음> 영준이 고문 기부 난 조만간 온다 기부. 뭐가 내 다리기구가 아니고 팔기구라는 게함정이뭐 하는 건데? 아령, 이거. 약, 그런 거 아니고. 그 막, 뭐지? 놀이터 같은 데 가면은, 왜, 50개 안 예방이라. 아. 어, 로프에. 손잡이 음. 매 달아놓은. 아, 그거, 그 버스 손잡이 달아놓은 거만나 혹시? 어. <웃음> 야. 그거 돌르래도 누가 여... 10번 버스에서 떼왔던데. <웃음> <웃음> 야 잠만 부른다 응. 야 고양이가 안들어가서 내가 직접 밀어서 놓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놓고 어..미는 게 아니라 후려패는 건 알지? 응 <웃음> 후려패고 양 먹이고 아까 그학대다요 때리고 어. 때리면 안 된다 어. <웃음> 우리 우리 전범사는 <웃음> 범죄 기록이 있다 저기 다른 서버에서 다른 국가에서 돌고래 학살하는 거 만들었다가 <웃음> 돌고래랑 거미랑 지금 뭐 배고 배고 다 학살인다니까 그러니까 믹서기랑 어? 시에도 학살 뭐라고? 시에 시에 학살이가 나 그러면 하면 안 된다 정과자 된다 We got the fire Fire fire fire We got the fire 덕구 아직도 물어는데 그게 미사일 게임 안 하는 이유인 같은데. 따다다 땄다, 다한번 해볼래? <웃음> <웃음> 너, 나도 좋지 않은 김새를 좀 느낀 것 같다. 한번 해보면 안다. 어떤 느낌인지. <웃음> 안 해봐도 할것 <알> 같은데. 안 <웃음> 해봐도 할것 <알> 같다니. <웃음> 감이 좋으시군요. 밤이 딸창이 <웃음> 좋지. 임세가 안 좋은데. 라따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집 <웃음> 직원 다 나갔다. 웃잖아. <웃음> 쫓겨난 <옷장으로. 웃음> 거 아이가, 거의 그 정도면. 음. 다시 돌아오게 해야겠다. 집이 훨씬 널찍해졌다, 먼저. 뭔가. 그러니까. 됐다. 집원 많이 뽑았다. 제2이다 근데, 근데 곧 죽는 거 아이가 된다. 도망간다, 그냥. 비 오면 다시 오겠지. 야, 여기, 전등 다시 달아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뭘로 달지? 엔더 막대기? 그럴까? 엔더 막대기하고 뭐 솔직히 랜턴하고 이거밖에 없다 모두 없음뭐리즈은 비교적으로 랜턴으로 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냥 리즈볼, 이렇게. 랜턴이 올린다 어그래서 내가 기본 기본을 랜턴으로 해놨다 이거좀 여기 지하철 여관이 어둡거든 지금 아 지붕이 지붕이 다 날라갔어 야 지붕 뭐지. 미안 푸푸 지붕 지붕으로 날라갔 머리카락이 빠졌지 지붕 다 날라 다, 다 날라갔네 <웃음> 덕구지팔모 됐다 <못> 야발모스 <웃음> <웃음> <웃음> 한이원 가야 한다 야그 <웃음> 덕천점하고 <웃음> 대현점 홍보하던데 야 <웃음> 덮고 그 유리 있던 지붕 약간 어반블럭으로 덮어봤는데 어떠냐? 어디에 천 <웃음> 참... 계단이 나올라나? 내가 한곳 보안 나올 거, 난 천막으로 덮을래 있거든 그냥 <웃음> 천막. 왜 <웃음> <웃음> 니콜이 더벅머리에서 짧은 머리됐다. 머리 강제로 짧아졌다. <웃음> 머리 현역이야, 현역이다 이거. 들어갔다. 재설, 재설. 일단 일단 머리는 자라게 해 줬다. 응. <웃음> 머리 발문 했는데. 재설, <웃음> 재설. 머리카락 자른 거 축하해. 야 탈모 치료된 게 어디야? <웃음> 탈모 치료. <웃음> <웃음> 발버어 아니면 안 가고 치료. <웃음> 야 여기 완전 <웃음> 민머리 됐는데. <웃음> 어? 이거 완전 민머리 됐는데. 빈빗리다 <웃음> 거기는 아직 보수 중이다 개판이다 <웃음> 야 보수 중이라고 빨리 하자 보수 당 중이다 <웃음> 뭐라고? <웃음> <야>, 개판이네 근데 <웃음> 아 맞다 모두 없어져서, 여기 울타리 없어졌는데, 여기 왜 흙이 있는 줄 아나, 덮고. 약잘 <웃음> 보면 울타리 밑에 하나 흙이 있는데, 글로 호박 났더라, 울타리 부수고. 어, 그거 제거했다. <웃음> 야, 미래집에 이거 매달아놔도 되나? 물음에 달아놓는데 불길한 영수 막뭐 그거있다고 습격은 안한다 약, 야. 야 습격이다 이걸, 이걸 보면 듣고싶은 노래가 있다 탈모르파티 야야 탈모르파티 따라따 따따 따, 따, 따 민머리 대머리 런데 왠데 왠데 추악이 앗 그거 안돼 <웃음> 머리 대머리 석양 석양 야 민머리로 욕했다 너 체포 뭐요? <웃음> <웃음> 너 감옥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러는 건줄 알아 우리 집에 있다 갈목이 태균동에 <웃음> 있다 이 녀석 안돼 미집 <웃음> 네 근데 거의 다 뜯고 쳤는데 그럴 어, 뭐, 뭐 그렇게 뭐 많이 날아간 거 많이 느끼 덥고 엄청난 거 보여줄게 어이 이거 다음으로 엄청난 거다. 야아 무슨냐? <웃음> 어 덕분아도 있다. <웃음> 네가 정말 정말 많이 <웃음> 정말 많이 하물가 선물이야 여너이 녀석 선물이다. 민균이 재장전 또 얼마 했어? 재장전 빠른 장전 오. 그냥 마우스 빨리 누른 거다. 음. 마우스 누른대로 탁탁탁탁 탁 나가네 오 레전드 <웃음> 진짜로. 누르면 바로 나가네 이것도 가질래 오. 이건 그냥 가지라 오, 허공이 너무 날리면 박힐 때 암과 붙일거다 그냥 그거는 쓰레기라고 하지 어 아닌데 민규가 준 것보다 더 뭐가 많이 적혀있는데 어 많이만 적혀있다 아 저게 많이 적힌게 의미가 없어왜 의미가 없지? 적용이 안, 실제로 적용이 안되네 아 그러면 내구성 빠른장전 다중발사밖에 안되네 응응 수산도 안되고 화염 안붙고 데미지 <웃음> 증가도 안되더라 레전드인데 지금 그거 관통이 다중 멀티샷이랑 안돼 다중발사랑 네, 안돼 음 나로호도? 나로호. 나로호도? 부산의 확진자가 더 늘어서 60명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58에서 어, 60 됐어. 어, 60대 있다. 야. 세네를 지습 대머리가 여자보다 남자가 많아 남자 머리가 음. 맨들맨들하거든 <웃음> 안돼 되죠 저거 <웃음> 와규리 있잖아 나한텐 존이 나왔다 모, 모드가 없어져가지고 우리 옆집 네. 물건 다훔쳐갔다 누가 야. 이 녀석 고소하다맨듀맨듀 박보하기 <웃음> 방금 뭐 호우가 들린 것 같은데 기분 다시. 뭐라고? <웃음> 호우라고? <웃음> 말해주세요 <말이시죠? 웃음> 방금 잘못 들었다는 거 안 된다 그런, 그런 거 하면 안된다후 방금 들렸었다. 그러 <웃음> 야, 대헌 뭐 그런 거 같다. 야, 우리 집 컴퓨터 누가 훔쳐갔는데. <웃음> 야, 나도 CCTV 도용 응 맞았어. <웃음> 그거 내가 그런 거다. 뭐라고? 야, <웃음> 자백했다 실수로. 뭐 실수? <웃음> 자백이 실수야? <웃음> 자백이 실수냐? 유진이 <웃음> 뭐 어차피 훔칠게 없어서 <웃음> 직원밖에 없다 훔칠거 아야 직원 다 나갔다 어야 여기 원래 창고있었는데 모두창고 모드품으로 모두 다 가득차있었는데 모두 증발했다 아그다 증발했다 <웃음> 야. <웃음> 독독구 그전 그러, 그러면 파산 신청해라 너무 힘들면 아니다 충분히 복구가 능 성은 아마도 하다가 너무 힘들면 그냥 파산 신청하면 된다 <웃음> 아 맞아 나 그리고 뭐냐 다이아 국경에 휴천붙쳤다니흑여석을 음. <웃음> 음. 손가락 갖다 대는 대로 자 클릭하면 뽀사진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웃음> 그래서는 한전에서 일할 거니 공사장에서 일할 거니 그거 좀. 야 한전 요즘 경기 안 좋다던데. 어. 괜찮다. 경기 안 좋아도 아, 묵묵하게 공사장 일한다. 공사장에서 사... 일한다 묵묵하게. <웃음> <웃음> 철거 많이 다 민규. 철거 현장이라고? 어. 철거 하나에 니다야 태균 동이에 어, 태균독에 모래 파보면 HT 무너진 거 있거든. 절대 그거 보고 야 된다. 이거 안 돼, 아스 아니, 아니, 시공을 누가 했길래 그래됐냐 아니, 벽에, 와. 아파트 벽 타일을 목공풀로 붙였다. <웃음> 레전드인데. 야 성경 뭐. 개 아름답다 야 니네 집 풍경 개좋은데 근데 누구지? 어? 덕구지 뭐가? 와 덕구지 풍경 개좋다 아 어? 보내줄까? 우리 집풍경 아니... 좋다는데 막... <웃음> 내가 딱산 산이 지하철 위다 정확히 어떻게, 어떻게 이런 산을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지하... 역세권 그위 잡았다 조금... 지하철 위에다 지은거다 그냥 딱, 딱, 거기다, 때마침, 여기 지하철 하나. 어, 아, 아니, 그 지하철이 먼저 있어서 그런 거 야, 지다 지하철, 지하철 지하철이 지어진, 지어진 다음에 내가 여기지. 어. 아, 근데 산, 산 개를 잡는데. 산이 평평한 거. 응. 어. 아, 이거 얘가 <웃음> 약간, 우리가 약간 좀 팠다. 위에는 약간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응, 음, 그래도 원래 거의 이 지역에. 여기, 여기 딱절 있으면. 응. 음. <웃음> 절. 절절 절이지면 이절 무슨 사라지 야! <웃음> 오십사도 <54도. 웃음> 뭐요 <웃음> 그런지 내가 용서 찾는다 야! 나도 와규모 안에 매장 하나 만들러 갈래? <웃음> 저 이름 저저 사찰 이름 뭘로 해야 돼약 무슨, 근데, 덕구집 하네. 사찰이었나? 씨발. <웃음> 사찰인데, 뭔 사찰인데, 씨. 안녕. 으악! 너 이름 역시 54니? 뭐요? 여기다 <웃음> 어? <웃음> <나> 가게를. 어, <웃음> 시시한데 포찬 하나 만들고 있을까? 포차 만들어라, 만들어라. 근데 1층 말고. 1층부터 포찬 이상하잖아. 아니, 아니, 마규모에 만들면 당연히 이상하지. 어디다 짓지? 싸우포차 싸우 거기 응. 정말 싸게 먹기 괜찮더라 어. 야. 아 덕구 응? 우리 집 밑에 여기 좀 개발해가지고 그걸로 만들까? 니네 집 밑이 어딘데? 여기 여기 주소 옆에 니가 만들었던 아. 거 아, 근데, 월드이 있어서 파기가 귀찮은데, 야, 필명령어 있지, 여기? 어, 야, 여기, 바닥이 왜, 사라져있냐이물가 어, 아, 내가 뗐다. 약간, 아, 땡커? 공사, 좀, 할려보려고. 아, 아, 아그 어, 필... 뭐, 어떻게 넓히려고, 이거? 잘못 널러 월드이 세트 같이 할수 있을까? 응. 어, 그거, 에어로 채우면 되거든. 근데, 그거 하, 기가 너무 귀찮다. 맞다, 민규. 응. 민규 여기 어디고 여기 어디에 집 하나 지어야지 않겠나? 응 뭐가 집 여기 근처 어디 지어야지 우리들 집 있는데 근처에 어... 아니 아... 일단 민규 니 여기서 자라고 어쩔 수 없다 우리 집밑치 총알 니 집은 어딘데? 우리 집 여기 벽에다 깡통 하나 박아서 아... 만들었다 이거 벽에다 깡통 저, 저, 저, 저, 저, 저, 하나 박아서 만들었다 그거 아니 뭐? 포도주 호 <웃음> 포도주 저거, 오비 맥주에서 구해왔던애가 오비 맥주? <웃음> 그 다음에. 아니, 저거, 딱, 딱 그건데. 뭐. 유럽 술 저장고 같은데, 가면. 어. 그 막, 더더더더더더더. 아, 그 다음에 뚜껑 열면 포도주 사... 나오고. 응. 야. 아, 이거 포도주통이 아니라, 이거 원래 핵팩이 물들어 있었는데, 세번 방역했다, 내가. <웃음> 야. 그러니까... 아니면 그거 같기도 한데. 뭐. 참부무쪽 맑은, 야. 야. 우리집와볼래? 세슘137이 있다 세슘도봉야 <웃음> 잡아! 이런 와규물 폐쇄해야해 <웃음> 세슘, <웃음> 세슘, 세슘이 왜 저기 있냐고 프로교통공사도폐쇄해야 돼. 야 해. 근데 세슘137 <웃음> 있잖아 방광기계가 생각보다 짧아서 괜찮다 몇 년인데 몇십 몇년 할까? 아 몇십 년 넘지 <웃음> 야, <그거> 괜찮은 참여다니. <웃음> 야, 재세야 되겠다. 재세다. 이거, 재세다. 야, 우리 집에 상인 왔다 어, 야, 너. 잡상. 아, 야, 야, 자살하는데. <웃음> 자살한다. 자살. <웃음> 모작불 위에 올라가서, 어, 죽었다. 오, <웃음> 얼마나 세상이 싫었음야 <웃음> 자살을 자살을 해야겠다? 해야겠다, 아, 이 라마는 내가 키워야겠어. <웃음> <웃음> 세상이 얼마나 싫었으면 자살을 하냐. 야, 공으로 <웃음> 라마 얻었는데. 어. 라마? <웃음> 아, 식량가 아, 좋을까. 이거 라마 안장 보라색으로 바뀌는 크리퍼 얼굴이 생긴다. 음. 음뭐봐 응, 아, 여기다 지어야겠다. 공간 딱 있네. 도로교통공사 옆이다 아 이미 옆에 와규모를 지었구나 이게 건방지게 이게 여기 와규모라고 이게 뭐냐 초록색 선하고 은비 선하고 연결되는 으악 은비 어, 이쪽 공간에 아직 안 쓰고 있으니까 내가 써야겠다 응 음. 은비 집 나갔다 으악 안 돼, 야, 거기 들어가지 마. 야, 라마 자살한다. 약. <웃음> 아니, 왜 이리 저기를 좋아하는 건데. <웃음> 아니, 왜 이리 좋아하는 건데. 난 죽음을 거야? 택하겠다. <웃음> <웃음> 야, 이씨, <마주에> 마저 있을 때는 <웃음> 즐기지 마, 거기. 레전드인데. <웃음> 와, 오늘 저녁에 좀말못얻로 응. 배가 너무 나왔다. 야 오늘 좀 배가 많이 이상한데? 덥고 어? 혹시 니네지 옆에 제일 크게 있는 그거 법당인가? 나절좀 할래? 어디? 이거? <웃음> 법당인가 여기? 법당이다 여기 향도 비어놨는데 <웃음> 약간 보수공사 중입니다, 뒤에로 <웃음> 여기서 천수경 을어도 됩니까? <웃음> 마하반야 <마하바냐> 신경이다. <웃음> 지금 상인이 한명 우리 집 앞에서 죽었는데 천수경 한번을버도 되나? 알고 있으면 외워라. <웃음> 지심정네 공양도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러다. <웃음> 안 되겠다. 마하반야 신경. 빌딩 같은 건물은 이미 있다? 어, 어 마하반야 바람 있다 신경도 해야 된다. 잠깐만. 도로교통공사 옆에 마바냐 느낌 나. 아. 오케이. 오케이, 참고하겠습니다. 어디 있는데? 부지가 괜찮아? 이쪽 부지다. 아, 요, 은비선이랑 겹치는데 문제는 이호선 완전히 겹치는 게 저기다. 여기서는 환승은 안 되네. 그래서 이쪽 부지에 집지를 하는데 괜찮나요? 어, 상관없다. 어? 사실 이거 떼도 된다 여기 이 건물 철거해도 되는데 철거를 못하고 있다 지금 건물 철거해 지 의문이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자는 말을 꺼내 음. 동생이 막응 음, 갔다온나? 모르겠다 지금 바로 출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음. 아니 잠깐만 오케이 좌표할 게 어려워졌나? 응? 음? 옛날 버전에서 그 소수점 말고 정수로 가로 쳐가지고 해주잖아 있지 않나? 블럭이 블럭이라고 뭐가? 그거 뭐 소수점 말고 정수? 어아 루킹 의 블럭 있구나 응. 어, 그거... 9 1 6 3 4 0 아, F3 누 르면 있지않나 룩? 어룩킹의에 블럭 나와 있 네？아, 바 깥에 팬텀 날아다닌 거야루킹의 블럭 이9767사 왔어？아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이 빠이 이 빠이 이 빠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파이어 파이어 파이파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 파이어 파이파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 파이 1 지점 x y z 2 지점 x y z 어. 블럭 오케이, 오케이. 원래 아, 그냥 비싸네. 백김상 응. 마인크래프트 에어 맞지? 어.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 야, 이거 빠른 장전 더못올리나 6점으로 못올리 응아오 이상으로 올리면 고장 난다. 아 발사 안되 파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허공에 너무 쏘지 마라. 나중에 곤란해진다. 약충 아니지? 집철거했다. <놀람> 아, 아니 잠깐만 두 모르고 나무 도끼로 찍었다 <웃음> 습관의 무서움 <놀람> 아 이렇게... <두기> 다 없앴다. 음. 글라스 블록, 오케이, 됐어. 아, 왜, 글라스. 그라... 로 글라스라, 해번엔 야, 글라스 블록 해야 되는데. 삐빅, 두두두두두두 <두기> 아! 바라보는 블럭이 이렇게 자동으로 킹 설정할 때 되게 편하네 어떻게 찍혀? 아, 아, 템 누르면 돼? 그냥? 어 똥똥똥깡. 뚱뚱뚱 네. 오 이런건 되게 좋아졌다 야 이거 우리 아예 서버를 열어가지고 크게 열어가지고 사람들 잡으면 어떨까? 사람들 잡자고 <웃음> <웃음> 아사람들 불러가지고 어 그냥 공개 서버래가지고 <웃음> 우리끼리만 <사람들 말고>. 사냥한다 <웃음> 사냥한... 야, 사냥 사람들 사냥 아, 나라면 그냥 가능한데 그냥 뭐라고 나는 가능한데 <웃음> 안돼 그거 딱가능해데너 <웃음> 태균동 가고싶지 <웃음> 거기 하수 처리장하고 <웃음> 별 나쁜 것들 다시 만들라고 거기 야아 그럼 투표할래 태균동이 만들까요 당근동이 만들까요 당근동 <웃음> 지역 이지주의다 이게 적어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 나간다 <웃음> 야 우리 집 앞에 회전문만 남았다 이제 이 건물 고마웠다 목욕탕 폐점 여기다 장미탐 그랜드 오픈할라 했는데 여기 동네 목욕탕 찍을 만한 데 없나? <웃음> 그리고 산을 좀 허물어 볼까요? 약간 낮은 산아 여기 산을 위같은 바이어로 날려버리고 아 여기 사이 만들겠다 어 여기 괜찮은데 아 그리고 여기 여기 산 주변에 호수 있잖아 갑자기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민규 이거 이산 있잖아 밑에 호수, 니 가지라. 오케이. 니 네, 네 머리, 대머리가 됐다. 니네 가져라, 저거. 니네 거다, 이제. 난개벌 해도 된다. 아, 다시 한 번. 니네 머리, 대머리. 이거, 네. 맥이 옆에, 이거, 길다란 강은, 그건데, 어? 뭐야 여기 음? 어야 민규 여기다 뭐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 어? 여기도 여기 약간 예쁘다 그... 아 그렇네 포차 만들거다 으악 군사기지 그... 만들거다 그... 으악 너무 가까워서 좀 여기 그러니 오케 여 여기 어 너무 깎으면 또 느낌이 안 사가를 돌 만난... 흙으로 바꿀까 이거 돌아 어, 어, 흙이 좋겠다 왜 이렇게 렉걸리지한 번에 많이 없어서 응아그 아이템 마구 떨어져서 여기 보면 야, 여기 야또이 그 녀석 인류의 신세대였니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 한 번에 알아들었지 <웃음> 야, 잠깐만. 아 그렇다 야 니네.. 니네 집 아, 괜찮겠나? 여기 잘하면 네. 지 드래곤 찾아올수도 있다 야. 뭐? 니네 집 앞에서 <웃음> 양김이 <깁이 웃음> 정말 많이 난다 야 잘못 야. 야! <웃음> 근데 왜 자꾸 말듣는터 상태가.. 무슨 따라.. 많이.. 매... 우리도.. 우리도 다 그렇다 혹시 안들렸니? 어느 정도는 들었다. 인터넷상에내가 요즘 따라 말이 안, 들... 그까지. 어, 마크에 렉 걸리면, 딥, 음. 딥, 고가 뚝뚝. 아, 마크에 렉 걸리면?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디스코드 이게, 음. 인터넷상태 그대로 따라가니까. 아, 그렇지. 이게, 이게 진짜 단점이야. 아, 나는 이거, 여기다. 할당량 같은 거 조절하고 싶은데, 내 스스로, 디스코드. 항상 그거 다운로드 받을 때 기준으로 가니까. 갓군, 너총알의말다 들었어? 안들이지 근데... <웃음> 나, 나그 초록색 마크 보고 말하고 있거든. 끊기네. 오, 끊 나간다. 뭐가 문제지? 어 어이제 좀 괜찮아졌다. 아이, 음. <웃음> 너고 동생이 아이 이라는데. 음. 음. <웃음> 어 동생 뭐 공정 오놀리는 거 아니라고 해줘. <웃음> 야 공정. <홍정. 웃음> <웃음> 너... <웃음> 어. 어. 이, 뭐지, 윙규이 연못은 써도, 니 가지어도 되는데, 저 강은 훼손하면, 여기, 은비한테 혼난다. 야, 내거 아니더, 저거. 어우 인공산 만들기. 그나, 빡세군 근데 독군이 니네 동네 어차피 위쪽은 그거 안할 거라며 개발, 이제 어? 니네 동네 동네가 왜? 그거, 그게 다가 지땀한거 하나밖에 없던데 아, 그거? 응 음. 어, 그게 다 할걸? 음나 너무 인공적인 거 티난다 그럼 하독구동이 뭐 만들어도 되나? 어 개발 허가를 내겠다. 야, 거기다 독구 운동장 만들어야겠다. 구독 운동. 어썰매장 만들어야됨. 테스트 한번 해보자. 만들자. 테스트 해볼게. 아이스링크 1 5분행하고 저기 눈 내리는 당근동 옆에다 만들자 오케이 <웃음> 잘못하다가 배가 당근동 쪽으로 가면 꼴등이다 아응 <웃음> 음, 집이 어느 정도 발라졌다야 지붕은 거의 다커 처리했고 응. 우리 아빠가 이 시국에 나가가지고 응. 안 돌아오고 있다 근데 일 가셨나? 아니 술마시고가 주원이랑 아, 줄인 거 같아. 주원이는 맨날 그런다 뭐야 덕구 아버지가 주원하셨는데? 야야 <웃음> 야, 이렇게 썰매장 만거면아 주원이 오늘 고등학교 토크한 자랑 안 나. 뭐? 지원이가캠백주나고다야 자랑 아닌데. <웃음> 야 자랑 아니데 주원이 신가 자랑... 진짜 자랑 아닌데 그럼. 절대가 자랑 할 걸로 자랑해야야 자랑 그거 박민성 할 때도 한말 아니가. 민서가 필름 끊기건 자랑이 아니여 그니까 지가 지가 필름 끊기고 자랑 아니다 해놓고 어. 그 그러고 나서 숨어온 거 계속 자랑하지? 야 누구? 드어은시야 민규 요렇게만 되면 끊기건... 되나? 여기다 요런 거 해놓고 음충하의 소리가 다 날라갔다 하는 어쩔 어. 수가 없다 인정 나 서버 열어야 되잖아 <웃음> 뭐 하나 없애? 서브의할당률 너무 높게 잡은 것 같다 아칠로 잡으면 더 이상이거든 아 알겠다 요놈 좀, 때문이었다 좀, 서, 막... 응. 아, 주류가... 정작 중요한 디코가 너무 안 나오잖아 아 요놈 때문이었다 야 뭔데? 스크롬 인터넷 메모리 사용량 엄청 높은 거 알지? 온라인 인터넷으로? 응 음. 어떻게 된다고? 어 인터넷 온랑이 아니다 생각해서 많이 쳐먹는다 하나당 거의 100에서 200 먹는다 내가 음. 근데 내가 창을 6개 켜놓고 유튜브도 켜놨으니까 나는 2 0몇개 켜놔 가지고 1기가 넘게 먹히거든 나 여섯 개켜놓은기가봐 유튜브 창을 너무 많이 켜서 나 메모리 할당형 볼게 80% 90%만 넘으면 정상인데 얼마 안 그, 먹어요. 그, 마이크를 가버렸고, 갔습니다. 아, 이거, 자국까지 적혀서 그런 거다. 갑자기. 야, 우리 집, 꼭대기, 응. 어느 정도 보수했다. 응. 야, 이제 잘 되나? 이제 조금. 응. 그럼 됐충끔 보수했다. 아니, 횡하긴 나이상하긴 응. 응. 응. 귀찮다. 잘 됐는데? 야, 떨어졌다. 야, 나 마이크를. 응. 여기 의자 있다. 앉 응. 앉을 수 없지만 뭐 의자가 있다. 응. 에 돕고 잠시만 여기 와줄 수 있나? 어? 이거 어, 썰매로 미? 밀어가지고 밀리는지 해봐 서로 밀리는지 한번 보자. 썰매 어? 이 그런 거 만들라고 비상 응? 경기장 하나 만들라고. 퍽퍽퍽 퍽. 뚝겨났다나 퍽, 퍽, 퍽. <웃음> 빵! 아... 어 이거 근데 괜찮은데? 응야 음. 이거 범퍼카로써 되겠다 그러, 그렇지 만들까 와. 이거? 만들자 만들려 같이. 어 일단은 폭격 좀 내려야겠어 약 약폭격이라니? 프라이멀 퓨리라고 하면서 그냥 죽이면 안돼 프라이멀 퓨리? 야 <웃음> <약> 멘트가 이상해 <웃음> 이상하다잖아 그럼 니가 땡 파이어 빠다낫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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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유감인 거요 아마 내가 저 말을 처음 들었던 게 골프이 때문인 것 같다. <웃음> <웃음> 맞다. 원래는 골프이시지 않 그럼 내가, 응, 내가 그런 거다. 미안. 빗이. <웃음> <웃음> <웃음> 괜히. 이파이파이파파이파파이파파파파이 <웃음> 좀. 아, 여기 건설 현장이지, 나 미친놈아. <웃음> 건설 현장, 봉. <공. 웃음> 아, 예? 저도, 저도. 네집안 부러운 집 하나 지을라고 나보단 잘 지을 것 같은데, 아무 생각해도. <웃음> 아니, 니네 집이, 그거. 자리가 좋은 건 인정하지만. <웃음> 아, 자리가 약간, 좋은 건 약간, 약간, 약간 분위기랑 자리가 너무 잘맞아가지 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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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억상을 건드면 내가 큰일 나겠다 <웃음> 방역 피해다 나까지 큰일 났는데 <웃음> 어. 현재 좀비하고 이것저것 전 제갈이 따고있다 파이유이유이 <웃음> <바이. 바이. 바이. 웃음> 와우, 이것까지 세운다. 아, 아, 올드에디세. 스택이 있었어. 잠깐딱 스택하면 완벽한데. 일단 난 우리 네집 보수는 끝났거든. 음. 음. 네집 보수 끝났으면 쟤네 집은 공사하는 거아이가너이 녀석. 음. <웃음> <웃음> <웃음> 저 집주인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오, 덕후. 그건 땡큐. 고마움에 인사를 해 줘야 된다. 아, 그래 인사해줬잖아 위가든 빠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허살인다는데 <웃음> 전설 현장가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또 나는 위가 된 바위를 실전해. 뭐라고? 뭐라고? <웃음> 네가 방해하는 것 같은데. 그걸. <웃음> 뭐라고 진짜 방해를 해볼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너너 잘생겼다. <웃음> 검은색. 뿐. 검물에 콘크리트가 잘 생겼다 할짓도 없어서 지금 겉벽 공사하고 있약 대충, 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부상좀 마저 합시다. 오케이. 혹시, 위가 된 파이어가 필요하나? 아니. <웃음> 빠르게 성과해야겠다, 이거 누구, 악순간, 아, 아, 니 후... 네 보고, 몹인 줄 알고 쏠 뻔했다. 뭐라고? 충환이 보고, 몹인 줄 알고 쏠 뻔했다. 뭐라고? 노란 구청장 사망. 아, 총알이 보고 쏘면. 잠깐만, 허전한. 내가, 내가 죽으면, 악. 나... 그걸 구해야 된다. 약간, 짱구집, 창문 달림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블럭이 너무 굵어서 안 되겠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리 진짜. 오케이. 빠르게 손절하고? 손절. 어, 파이어의 대상이 나타났다. 뭐? 띠띠띠, 파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빠바바바빠이저 친구가 제일 불쌍하다 <웃음> 방멸했다방멸당한거알니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았지 <웃음> 일단은 새 어드민의 전용집을 여러 개 지어놓은 다음에 이제 서버를 개방하는 거지 어디? 지금 민규 집까지 다 짓고 나면 은 주요 어드민들은다된거요 어, 안녕 거미야 파이파이파이 파일 야야 민규 혹시 덕구를 현상수비에 올는데 찬성 찬성하나 범죄자 목무 여기다 올릴까? 범죄자 내가 범죄자가 되는데 <웃음> 맞지? <웃음> 덕구 허, 어쩌다 범죄자 해 어디에 올린다는거야? 범죄자 여기 공기관에붙여야지 범죄자. 이름. 던동던 파이어 파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제목. 아파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 파이어 파 파이어, 파 파이어, 파이어, <웃음>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이어기이다파기어 <웃음> 파이어 파 <웃음> 안 돼. 아, 안, 네. 돼. 안 돼. 뭐, 니들 안돼 <웃음> <아니>, 뭐라고? 뭐라고? 뭐고싶라고 <웃음> 오빠, 오빠 <웃음> 뭐라고? 뭐라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명라고뭐고 뭐라고? 명5고명 뭐라고? 뭐라고? 뭐기난사 제목 준라고목라고 뭐라고? 뭐고성방가고성방가 오빠 나저사람뭐한테고성방 자. 어? 자, 기다려. 주소. 뭐, 노... 총기 난사로 허가했습니다. 안녕? 아니요. 노랑... 제가 허락하지 않겠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랑구하면 어디 갔을까? 야, 이름표 보이지 마라, 니들. 들킨다. 안 돼! <웃음> 들켰다, 민규. <웃음> <웃음> 뭐, 애, 가쏜 <애가> 건데. 이가쏜거아 <웃음> 상관없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덕구 사실 니가 써는거 아니면.. ㅋ <웃음> 알고있나 <있다. 웃음> 민규 여기와봐 스포페이제 붙였다 누구.. 야 덕구 얼굴 좀 꺼내줄 수 있나? 신성. <웃음> 이거 <웃음> 민규 덕구 얼굴 꺼내줄 수 있나? 뭐 덕구의 데려? 얼굴? 어 여기다 좀 붙여줘 그럴까? 어디다 아니, 붙이면 뭐... 되냐면 여기다 붙이면 된 바로 지워버리거든 <웃음> <웃음> <웃음> 여기다 붙이면 된 <됐다>. 바로, <웃음> 바로 지워버리거든 <웃음> 전동건 총기난사 고성방가 주소도 <웃음> 미안 여자의 남자야 그래 이 오빠 진짜 실제로 여자의 남자야 남자야 중성이라 해봐 <웃음> <웃음> 중성이다 여자나 여자 안해 사실 중성이다 성이 없대. 어. 어. 아, 응. 성환이 뒤뒤뒤뒤뒤뒤 빨. 본래 민규. 뭔데? 어 어디 갔어? 이제 다 했어. 아 민규기 어. 어, 와봐. 어 뭐가지 어디갔냐? 아, 요즘 랜턴은 바다 랜턴이 좀. 대혼 랜턴이라 불러라. 시끄러우니까 그런 거 아니야. <웃음> 형, 형상 수배 범위지. 벨도벨도달아 좀, 좀 보기 불편하군. 응. 음. 네. 에라 몰라 창문을 더크아 에라 모르겠다 야 독구가 니네 창문 만져서 기스 났는데 <웃음> 진짜로 기스 만들어줘도 안된다 잘못했다 야니 네 머리 뭐야 너 머리 뭐야 <웃음> 야, 스게버리미 민규 <웃음> 키스 났다니까? 아, 걸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하하, <웃음> 걸렸다. 저거 뭐야? <웃음> 존나 무서운아 진짜 키스 났다. 야, 래서 새로 교체하고 있어 <웃음> 아니, 손때. 별로야, 거. 별로야. 개별로야, 이거. 키스 났네, 괜찮나? 오, 야, 진짜. 진짜. 예. 하얀색 느낌 나는 게 아니고. 어,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어. 혹시, 집 주변에 혹시, 날파리인 척 하면서 총기 난 사는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웃음> 총기 난 사는 날파리는 많이 받 저기, 저기, 도로교통공사에 신고하면 총기 아, 준다. 아 아, 아, 아, 나 험담 까닥을 겁니다. 눈. 혹시 여기 범죄자 그래. 보면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웃음> 어... <웃음> 아배웠어 <웃음> 아, 아직, 아직 안 갔어요. 진정하세요. 아예 그 사람이 요이 동네 올 때부터 좀 문제가 많았어요. 역세권 찾는다면서 지하철 위에다 불법 전거까지 하고. 다시 왔어. 그거. 나이 장면을 응. 어디서 어디서 본적 있는 장면이라 생각했고 응. 와규물 질때 정확하게 이랬다 어? <웃음> 기억나냐 도구야? 어. <웃음> 네. 어. 왜? 아 그리고 야, 우리 동네 대문이 난리 났네. 하겠다. 좋아요. 어? 하게. 하게. 아, 여기 응, 동생 하게 해 봐. 죽여도 되나 혹시? 아, 기 긴. 야, 아심죽인거안 되지. <웃음> 시장이 범죄자다 <웃음> 약. 음. <웃음> <웃음> 아. 나 진짜로 위가 땜빡이 하고 있어 <웃음> <웃음> 우리 동네에서 로드투발로 악성 프로그램으로 지정돼 악성 프로그램 <웃음> 어아그 설문조사 받을게 민규 찬성하나 뭐? 로드투발로 악성 프로그램으로 넣는거 어어어 오케이 어. Okay. 어건이지 그리고 COH는 질병코드 부여하는데 찬성 <웃음> 질병코드 <웃음> 질병코드 C-O-H 질병코드 받았다 약이 C에 언제, 언제 그렇게 됐어? <웃음> 몰라 이... 아이증나 <웃음> 여기 C에 <시에> 미친 사람이 <웃음> 자꾸 발성을 질병 맞는 것 같아 빨리 가라 어디 사는 네. 분이냐면 DGT 보 번... 노랑... 원래 상어 자원은 비대칭이 제맛이네 잠만 주세요. <웃음> 소리 하나 네, 지금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날씨 왜이래안 좋냐? 요 네, 멀리 가지가 네. 어렵다. 이제 좋아질 걸? 은비 왔다. 으악. 누가 애 올렸었어. 아까 구름 날셔서 씨 그래. 음, 흐림. 마크의 아예, 아예 흰색으 덕구 동생 건축물에 불법 건축물 판정 받았던 진짜 <웃음> 이렇게 <웃음> 해서 아 진짜 요. <웃음> 우그 <웃음> 네. <웃음> 네. 누가 여기다 빌라를 짓고 있네요. 어떻게 알았지? 빌라 이름은 뭔가. 그니까, 이건, 이거, 이건 솔직히 좀 크기가 작잖아. 음. 이건 입구, 입구용이고. 응. 음. 그니까, 본 건물은 아마 뒤쪽에 이렇게. 오케이. 크게 짓지 않을, 에 아직, 한 5%? 아, 5% 아니고, 10%. 야야야 독 구법 주문에 테러 했다가 나 오빠 수배됐다 오빠가 한거 뭐야? 응? 오빠가 한거 내가 뭘 오빠가 건축한 거몰 왜? 왜? 왜냐 왜? 법이라고 하려고? 네? 약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기 약 불법 건축물 테러다 야, 탈빛 어, 감지기, 탈빛 감지. 어, 야, 야, 우리 동네 그거 불법이다. 오빠, 아. 어. 오빠 만든 거 보고. 왜? 우리 동네 태양광 응, 발전기 응. 불법이다. 왜? 네. 비소가 아유, 검출됐다 안에서. 어떤 오빠랑 이상한 짓. 불법. 불법. 거. 이상한 거 보지 않아? 이 오빠, 이 오빠 진짜 기분 나빠. 이거 오빠거야 아니 아까 어, 그사람 거. 그사람 거. 야 부순다 애가 부순다 아상관타다부순다 어, 부순다고? <웃음> 어, 부순다고. <웃음> 어, 부순다고. <웃음> 아니 아니 그럼나 짜증나게 해 부수지 말라고? 계속 방에서 짜증난다는 맞아 어야그럼 괜찮다 부슬긴났더라 오빠 남면 방에다 됐다 아. 아, 전힘면 된다. 아, 아, 야, 야, 야, 야, 대혼동. 대혼동. 아, 우안 하면 되잖아. 나지금 됐다. 야, 동생, 동생 게임하는데. 어. 아니, 내걸 아, 아, 부서가지고 아, 벌준 거다, 야, 야 그래도 애인데, 아직 야, 초, 됐다. 아, 아, 됐다. 야, 아직 애가 어린데 음. 아, 미안. 애가 아프다. 어. 이거 내, 내, 사, 내 조카한테 하는 짓이다. <웃음> 야 조카 아니 그니까 조카는 내건 저기 있는 내내 조카는 막 대해도 되는데 야, 야 남의 야, 동생이잖아 니 조카는 네, 나를 막 대했다 아 솔직히 조카는, 조카는 때려 죽여도 무제지 그 인정 일단 내 복구 복, 복구 좀 하자 야 이거 안돼 뭐가 이렇게 높게 돼있지? 뭔가 많이 불편한데? 이거 아니야 이 아니야 여기까지 다 떼. 음. 왜 이게? 밤블럭 위에 감지기를 붙였어 해보면 되지 해봐야지 매끄러운 사경 밤블 찾기 정말 어려운 블럭 잘했다 안 붙는다 야, 또 뜨지? 어, 근데? 붕 뜬다 그렇다면 대책은 야. 이거다 한번에세 칸씩 하는 네. 거몇칸세 칸까지 아마 하려고? 나더라야덕구가 야, 자꾸 여드름 신고가 야야 죽는다 내가 하는거 아닌데 지금 마우스 뺏기 아. 마우스 새로 산거 달았나야 잠깐만 어. 아왜덕구 동생이 왜 건물에 여드름 붙이자 덕 어? 덕후한테 뺏웠다 이거 야 건물에 <웃음> 여드름 붙이기 그건 내가 더 잘하는데 어휴 그 형의 그 동생 어라 <웃음> 괜찮다 나는 1픽셀짜리 붙였잖아 약 <웃음> 1픽셀 음, 아 맞다 나 빙상 경기장 만들러 가야겠네